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좋아요,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한번 LH시즌과 이렇게 해서 한번 시청자분들과 같이 스쿼드로 오늘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제 오늘 맞춰보고 물론 제가 제 팀을 갈아서 이렇게 만든다는건 아닌데 이렇게 만들면 좀 좋을 것 같다 라는거를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서도 따로 이제 올렸었을 때등 이렇게 해볼 수 있다면, 어, 참 좋겠죠.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오늘 웬일로 이렇게 딱잘 맞췄냐? 자, 일단 지금 이제 제 팀은 핫 단일 팀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물론 스쿼드 메이커로 한번 봅시다. 지금 요즘은 또4 1 2 3보다는 아무래도 4213이 좀더 인기가 많다보니까 자 4213으로 한번 이렇게 팀을 보도록 할게요 c e m CMC 이렇게 해서 포팩 라인으로 이렇게 있는데 첫번째 후보 일단은 LH팀 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LH 지금 급여들이 다들 다 어떻지? LH가 어떻게 나와있냐 지금 로얄 히어로즈 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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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그렇게 되면 치면 59억 있고 막 되게 많으니까 조금 돈 있으신 분들의 팀을 좀 맞춘다고 보고 대략 300억 300억은 좀 너무 많을까? 100억 팀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볼까요? 그냥 날강루는 쓰시는 분들은 쓰시겠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 그냥 보내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에우제비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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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바 가격이 드맨 진짜 드맨 가격이 지금 호돈 가격이랑 약간 비슷한데 4억이나 더 낮아요 지금 와거의다 급여 이 정도 더 낮고 솔직히 드맨은 감성이기 때문에 와 이렇게 보자면 솔직히 요즘 침투로는 호돈이긴 한데 감성으로는 솔직히 드롭바 드맨이긴 한데 드맨 어 근데 좀 침투 쪽으로 저는 좀 보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는 일단 호돈을 스트라이커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윙어로서 네이마르가 또 되게 괜찮죠 오른쪽에 에우제비우 왼쪽에는 네이마르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지만은 일단 조금 더 보고 일단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에우제비우 한 애도 한3카정도 이렇게 딱 쓴다고 보고 좀 돈이 이 팀은 좀 돈이 많은 분들 을 위주로 이렇게 쓰는거예요 지금 이거를 서민분들이 쓰는거냐라고 착각하시면 안돼요 절대로. 어. 그 다음에 이제 LB 센터백 센터백 얼빛 GK 야나 솔직히 요쪽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냥 그냥 음. 이쪽은 그냥 확정이 돼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은 야 확실히 수비계들 진짜 제가 제일 기대했어요 진짜 아까전부터. 야수비계 과연 누가 있을까. 센터백 와 과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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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카나바로랑그말딘이랑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봤었을때는 지금 스탯도 가격도 막 이렇게 봤었을때 급여 1차이에 민첩성 막 민벨 보고 그 다음에 수비적인 부분 스태미너는뭐 다시 그렇게 있을까 하지만은 적극성 뭐 되게 수비 반응속도 뭐 1,2차이는 솔직히 뭐 상관없는데, 뭐, 차이, 이거는, 그냥 봤었을 때, 일단은, 특징을 보고 봐야겠다. 강뚝, 화려한 거두내기. 오, 저건 좀 뭔가, 괜찮은 것 같다. 오, 말디니, 말디니냐, 칸나바로냐. 솔직히 이렇게 봤었을 때는, 민벨에다가, 헤더는 조금 그럴지 몰라도, 아무리, 점프력이 높다라 해도, 이 정도 점프력이라고 해봤자, 한, 182? 183 정도의 헤더, 딱, 키가 나올 텐데, 이 정도로 해봤자. 그렇게 봤을 때는, 말디가 헤더 쪽에서는 더 좋긴 해요. 어, 막, 나중에 코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걷어내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뭐, 말디가 좀 나쁘지 않겠지만은, 하지만, 뭔가가 센터 백으로서는, 막 돌진해오는, 진짜 공격 이렇게 해오는 그런 선수들을, 막으려면 은 솔직히 민벨 높고 속력 좀 빠르고 되게 좀 부드러운 그런 수가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화려한 걷어내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만약에 코너킥 같은 게 날아왔었을 때 만약에 헤더가 아니면 만약에 추천 진짜 이거 화려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화려한 걷어내기가 있다 라고 했었을 때뭐 만약에 진짜로 화려하게 걷어낸다 뭐 코너킥이 공이 날아오잖아요 근데 화려한 거어내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키는 만약에 헤더를 했으면 키가 안되자. 근데 만약에 발리슛으로 막 점퍼해서 뒤로 확 돌아서 이렇게 퍽 때려서 그냥 날려버린다. 그냥 키가 거의 한 196정도의 키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냥 팍 때려서 날려보낸다. 하면 이 선수 그냥 개떡상이에요. 진짜. 칸나바로가. 이 화려한 거어내기 때문에 그 헤더를 극복하고 그냥 진짜로 뒤만 쭉눌렀었을때 뒤로 그냥 날려보내고 싶다 했었을 때 그냥 날라왔었을 때 바로 그냥 헤더 무식하고 탁 보낸다 하면 저 무조건 그냥 카마바로 쓸것 같아요. 음. 매 경기마다 계속 그런 걸 보여준다면 은 하지만 근데 그럴 가능성이 피파에서는 거의 있을 어 있을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디니 어, 말이 좀 길었지만 은 저라면 말디니 하지만 또 여기에서 만약에 반데이크가 있을까? 지금 반데이크 있다면 이거 지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있는 지한번 검색 좀 해보자. 아, 없네요. 반데이크가 없다는 거는 일단은, 자, 이렇게 되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 퍼디난드도 있나? 자, 퍼디난드. 아, 퍼디난드는 다행있네 자, 그러면은 센터백으로 봤을 때 일단, 말디니랑, 그다음 로랑블랑. 거의 뭐 정해진 거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보고, 이제, 엘비랑, 얼빈데 LB는, 자, 한번 봅시다, LB. 지금 근데 이게 급여가 되나? 급여가 지금 이제 162 정도니까, 185가 되려면 최소한 23 정도는, 자, 된다는 건데, 23이면, 얘네가 9, 9 하고, 한 여기가, 와,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급여 555로 해서 13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돼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주체스니 어 있네. 오케이. 주체스니 오카. 오케이. 딱 해서 이렇게 팀 완성. 총 124억 1491만 3000BP가 드네요. 어, 이 정도 일단은 LH 단일팀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스쿼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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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신다면은, 한번 그때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네, 팀 체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 팀은 마무리해서, 스쿼드 저장으로 LH 단일 팀.